요즘 순창에서 제일 핫플레이스인 최계산철렁다리 왔습니다. 철렁다리 네, 입구예요. 예쁜 오라비인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오른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강다리까지는요 계단으로 295m를 올라가야 하고요. 어드벤처 전망대까지는 560m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책에 산는적성강변 일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아치 빈혈을 꽂은 여인이 누워 달을 보며 창을 읊는 모습인 오라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그 숨은 가장 강력한 치료이다. 제일 전망대로 온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전망대에서 바다보는 출렁이아인데요아 지금 파도를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돌이 바위에 붙어 있는 겁니까, 지금? <웃음>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요 중간중간에도 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은 계단이 조금 많으니까 쉬엄쉬엄 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출렁다리 입구가 보이는데요 벌써 도착했단 말이요 한악현수교로요 높이 75m 길이 270m를 자랑하는 현수교 중 가장 긴 출렁다리라고 하네요 오늘은 출렁다리를좀 막아놨습니다 아이게 너무 실망인데요 어드벤처전망대를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m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다시 계단을 올라서요 제3전망대 어드벤처전망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올라가 힘들지만요 네, 이쪽 체내산에는 소나무가 네, 상당히 많거든요. 허나 네, 향을 아크면서 가슴 깊팅 하시면서 올라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3 네, 전망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전망대 와가지고요. 네, 철렁다리를 도망가고 있는데, 와 가지고요. 지금 철렁 다리를 도망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곳 어드베처 전망대는요 출렁다리보다더 아찔한 하늘 위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철망 들어요. 산이 흔히 보이고요. 흔들흔들 흔들리고 좀 스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웃음> 사는 삼진강 강민, 작성강이 산자로이가 구동하는. 적성강 문결이 오후 햇살을 바탕받는 목표 어. 어. 그 문결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이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는요 에, 지난해 개통한 길이가 4 0 2 m 로긴 예강호 출렁다리입니다책계산 등산로를 지금 적어드렸는데요 책계산의 명칭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형상이어서 책계산 적성강을 품고 있어 적성산 황호산 바위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화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오니까요 어떻게든, 정말, 정리 너무 좋요경아니이잘돼있고요 이제, 거리가파랗게 지금 올라습니다 아, 놀랐습에다 아, 놀랐습니다. 아, 놀랐습습니다 아, 유랐습 많은 분들다니다는가 <웃음> <웃음> 크게 산에는 정말 소나무가 너무나 많고요 w I 지기 n t know. 고요 o n t know. I 받쳐놨을까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올 o n t 요 n 노란 한검 물결이 이룰 것 같아서 적성 들판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만원의 산악회서 오셔가지고 표시가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아... 천상까지가려는데요 흐흥 아, 철기화장 천장에 왔습니다 아. 세계산 정상에 왔습니다. 기왕에 올라오신 김에요, 철렁다리 가지 마시고 정상께 한번 오셨다 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산 정상에 361m. 아... 세계산 정상에서요, 이제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하사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숲이라서요. 아 올라온 대로 그렇게 뭐 힘도 안 들고요. 등산로도. 너무나 좋아요. 자연 그대로 흙인데도 푸신푸신 하고요. 아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올라오셔요. 너무 좋습니다.